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어, 자, 오늘은, 자, 인공지능 로봇에 따른 기술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가 1947년도에 등장이 됐구요. 기계가 과연 생각할 수 있을까? 앨런 튜링의 어, 엉뚱한 생각으로 자, 인공지능이 어, 시작이 됐다고 라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로 1956년도 어, 존 맥카시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그래서 어,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처음 음, 사용이 됐고요. 어, 그 뒤로 퍼스널 컴퓨터가 등장했고 인터넷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어,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현재까지 어, 많은 기술 변화가 이어져 오고 있고, 아, 지금도 급속도로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 수많은 인공지능이 사람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결과물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아,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이 어떤 통계적으로나 어떤 답을 찾는데 사람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해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과 그리고 로봇에 따른 우리 향후 기술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 우리 미래 세계에 한번 시나리오 생각해 보세요. 로봇이 등장하고요. 네, 수많은 분야에서 움직이고 생각하고 그리고 소형화되는 자 점점 압축되어지는 그런 기술들의 변화가 좀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음. 인공지능 로봇에 따라서 기술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자, 그거를 자, 미래의 기술 방향이라고 해서 한 페이지로 한번 정리해보고요. 자, 생각하는 컴퓨팅, 움직이는 컴퓨팅. 자, 이두 가지의 포커스에 맞춰서 미래 기술에 우리가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의 기술 방향은 어떻게 흘러갈까? 자 미래 컴퓨팅 방향은 자 여기에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자 생각하는 컴퓨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움직이는 컴퓨팅이 될 것이다 자 인공지능 및 로봇 개발이 가속화 되면서 인간처럼 생각하는 컴퓨팅이 확대 될 거고 동시에 자율주행 자동차나 드론 로봇처럼 움직이는 컴퓨팅도 동시에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이 중에 첫 번째 인공지능 로봇에 따른 미래의 기술로 생각하는 컴퓨팅 기술은 음 지금도 발전되고 있고요, 향후 어 더더욱 발전이 될 겁니다. 자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어 미리 정해서 해결 방식을 구현하는 탑 다운 방식이 아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바텀업 방식으로 학습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어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이세도를 이겼던 알파고였죠 자, 인공지능 로봇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 반도체 역시 인간처럼 기억과 연산을 같은 곳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합니다 즉 자, 우리가 중앙처리장치라고 하는 로직제품 CPU와 자, 메모리 제품간의 통합화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자 우리 인공지능 수업 했을 때자 머신러닝 기계가 학습하는 머신러닝과 자 그리고 사람의 두뇌처럼 복잡한 심층 신경망을 통해서 학습하는 딥 러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이런 인간처럼 기억과 연산을 같은 곳에서 처리한다. 그래서 CPU 중앙 처리 연산을 담당하는 것과 메모리 기억할 수 있는 자 이러한 반도체가 통합화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의 두뇌는 대뇌에서 연산과 기억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빠른 프로세싱이 가능하죠. 또한 자 인간의 두뇌에 있는 세포라고 해서 뉴런, 자 세포와 세포리 세포가 연결되어 있는 시냅스, 뉴런과 시냅스를 활용해서 병렬로 연산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산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설계 방식도 직렬 방식이 아닌 직렬 방식의 cpu 보다는 좀더 빠르게 연산할 수 있는 병렬 방식 즉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gpu 기술이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라는 거죠 자 gpu의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본체에 아,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그래픽카드 꽂죠 음, 가장 많이 쓰는 그래픽 회사가 어디에요? 엔비디아입니다. 지포스 만드는 회사 아, 자 그래서 어, GPU 기술이 확대되, 확대되고 있고 덩달아 엔비디아 회사의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거죠 자 바텀업 설계 그리고 반도체 통합화 된다라는 것 자, 그리고 자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으로 기존의 자, 모바일 기기 스마트폰이죠 자 모바일 기계의 의미는 자, 스스로의 동력과 판단에 의해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스마트 비 하이크레이미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티스의 기술이 진화함에 따라서 사용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의도된 목적에 따라 자율주행 자동차 또는 드론, 자 이런 것과 같이 스스로 움직이는 기기들이 출현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휴머노이드, 안드로이드, 사이보그, 자 우리 주변에 지금 점점 등장하고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움직이는 컴퓨터가 우리 미래의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머신 러닝은, 자, 그러면, 미래의 컴퓨팅 방향은 생각하는 컴퓨팅과 움직이는 컴퓨팅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그럼 생각하는 컴퓨팅의 첫 번째, 머신 러닝. 자, 기계학습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었던 거죠. 자, 머신 러닝. 자, 머신 러닝의 학습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감독 학습. 자, 이것을 뭐라고 하면 자, 우리 지난주 에 했던 것처럼 그냥 지도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비감독 학습은 비지도 학습이죠. 자, 그리고 강화 학습은 알파고가 학습했던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도 학습이 뭐였나요? 사람이 만든 데이터를 입력 후에 출력한다. 즉, 답이 있는 레이블링 된 데이터를 주고 학습해. 그렇죠? 비감독은 뭐였나요? 답이 없었죠. 스스로 학습해라. 강화학습은 스스로 학습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피드백 결과를 반영해서 학습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과 벌칙의 개념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에 따른 미래 변화의 첫 번째 방향은 생각하는 컴퓨팅 시대가 도래된다. 생각하는 컴퓨팅 방향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머신러닝 확대가 당연히 전망이 되고요. 하드웨어적으로는 반도체 원치파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머신러닝은 프로그래밍으로 알고리즘을 선계, 설계해서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머신러닝을 구현한다고 했죠. 학습방법 세 가지를 뜻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방식은 감독, 지도, 학습 자 이미 이용자가 만든 데이터를 입력한 후에 출력으로 이끌어내는 방식이 감독학습이에요 자 그것은 입력된 데이터의 양이 많아질수록 정합성이 높은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방식인 거죠 자두 번째 비감독학습은 출력 없이 입력만으로 패턴을 모델링하는 데이터 마이닝의 대표적인 방식이고요 자, 이는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한 후에 응용해서 출력값을 이끌어 내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번째 학습 강화 학습은 스스로 학습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 결과를 다음 학습 때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학습 학습해서 패턴을 분석한 후에 다음 경험에서 반영하여 정합도를 높이게 되는 방식이고 알파고가 학습한 방식이 바로 강화학습이라고 했습니다. 자 생각하는 컴퓨팅에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학습을 한다. 자 현재 머신 러닝의 가장 대표적인 엔진으로는 자, 구글에서 만든 텐서플로우라는 게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DMTK. 페이스북에서 만든 토치 등. 자,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 인공지능을 구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텐서플로우와 DMTK는 C++가 C++라고 하는 고급 프로그래밍을 활용한 기술이고요. 또한 여기서는 뭐 파이썬 같은 언어도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고 아, 페이스북에서 만든 토치는 얼굴 인식에 강한 아, 강점이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생각하는 컴퓨팅의 두번째 음성 인식입니다 음성 인식 음성 인식 스피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컴퓨터 입력 장치를 이제는 음성 인식으로 대신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휴대폰에 빅스비 시리 자 여러분들 집에 KT의 기가 지니 SKT의 누구 아마존의 알렉사 자 이런 것처럼 사람의 음성이 전달이 되면 그 음성을 해석해서 적절한 답을 찾아 주잖아요 자 그래서 음성 인식은 컴퓨터가 인간의 음성을 이해할 수 있게 디지털화해서 변환하는 디코딩 기술을 음성인식 기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성인식 방식은 자, 음간의 음파 데이터를 수신하죠 사람이 마이크를 대고 핸드폰을 대고 무엇인가 음성 전달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음성 추출을 하고요 그것을 디코딩합니다 변환작업을 합니다 변환작업을 변환 할 때는 언어모델링 음향모델링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음성을 인식하는 방식인거죠 자 음성인식은 현재 스마트폰에 사용되고 있고요 아마존 에코와 같이 스피커를 통해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답변을 해주는 기기들이 출현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만한 대기업들이 자, 이런 음성 스피커 음성인식 기능을 탑재한 디바이스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왜 대기업들이 이런 소소한 디바이스 개발에 몰두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가정집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음성인식 기술도 자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을 합니다 즉 처음에는 완벽하지 않은 알고리즘으로 구현되다가 점점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서 다음 음성인식에 반영을 하고요 인간의 음성을 이해하는 정합도를 높이게 되는 방식입니다 음성인식 기술은 스마트카 뿐만 아니라 서비스 로봇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미국에 판매되는 제네시스 g 8 0에 아마존의 음성인식 알렉사를 적용했습니다 아마존 에코 알렉사 탑재로 제네시스 g80은 외부에서 원격으로 차량 제어 가 가능한 거죠 따라서 사람이 차에 타기 전에 음성을 통해서 시동을 미리 걸고 요 에어컨 이나 히터를 작동시켜서 차량 상태를 미리 원하는 상태로 조절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특징입니다 안녕하세요 홍길동에게 전화 좀 걸어줄래 날씨가 춥구나 히터 좀 틀어줄래 모든 기능이 다 음성인식으로 지원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공지능 인공지능 로봇 모두 다 탑재가 돼서 이제는 목소리로 제어를 한다는 거죠 자, 생각하는 컴퓨팅 자 반도체입니다 자 모든 칩이 원칩화 된다 라는 거예요 기계가 과연 생각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계에다 학습을 시켜주자 머신러닝 사람의 뇌처럼 연산을 하고 기억을 하고 출력해내는 그런 방식대로 학습을 시켜주자 딥 러닝 그러다 보니까 전자 부품에 들어가는 여러 반도체들을 인간의 뇌 맞춰서 어,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생각하는 컴퓨팅을 구현하기 위해서 반도체는 인간의 뇌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즉, 반도체는 인간처럼 기억과 연산을 같은 곳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원칩파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원칩파 자, 이는 반도체 칩과 칩을 연결하는 기술이고 자 로직 제품 즉 중앙처리장치나 아, 자 AP같은 로직 제품과 그리고 어, 메인메모리 D램이라고 하는거 있었죠 자 D램이나 랜드 제품간 통합화가 진행될 거, 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간 두뇌의 경우 대뇌에서 연산과 기억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속도가 빠릅니다 반도체를 자 메모리 따로 그리고 CPU 따로 그래픽 처리를 해주기 위한 GPU 따로 자 이런 것들이 별도의 독립적인 부품으로 존재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자적인, 전자적인 상황에서 주, 신호를 주고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 반도체를 원칩화할 경우에 인간의 뇌처럼 통합 논산이 용이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POP라고 하는 것은 자 웨어러블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용에 최적화되어 있는 DRAM과 그리고 컨트롤러를 하나로 묶어서 모바일 위에 쌓을 수 있는 제품이 바로 e POP라는 자 원지파 방향입니다. 자 다음은 인포라고 하는 자 인포는 인 i t g r a t e d fan out의 약자로 fan out WLP 기술을 이용해서 구리 재배선 청, 층을 칩 바깥으로 형성시켜 집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자 연산과 기억 부분에 해당되는 반도체 소자를 원 집화하는 방향이고요. 칩 사이트를 더 얇게 구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세 번째 TSV는 스로트 실리콘 비아의 약자로 자 여러 가지 이종 칩들 간에 연결이 가능하도록 어, 반도체 원칩퍼가 용연 기술을 TSV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연산과 기억과 자 모든 이런 칩들을 하나로 묶음으로 인해서 어, 처리가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뉴로 시냅틱스 기술 방향은 반도체 칩 구조를 인간의 뇌와 자 뉴로 시냅틱스는 인간의 뇌와 유사하게 인공 뉴런과 시냅스 기술을 적용해서 칩을 구현하는 방식, 방식이죠 자 인간의 세포 뉴런과 이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시냅스 자 이런 기술을 적용해서 칩으로 만든 방식입니다 인간의 두뇌는 뉴런과 시냅스를 활용해서 병렬로 연산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산 처리가 가능한 것처럼 인공적인 뉴런과 시냅스를 구현하는 방식이 바로 이 뉴로 시냅틱스라는 겁니다 자 세번째 방향으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기술이고요. 새로운 메모리, 뉴 메모리를 통해서 DRAM 메인 메모리와 기억 장치 n 드라고 하는 통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뉴 메모리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자, 인텔에서 발표한 자, 인텔에서 발표했고요. 인텔에서 발표한 자, 3D X-Point라는 기술이 있어요 자, 이러한 음. 기술인 뉴메모리 세번째 방향으로 어, 진행되고 있다는 라 거죠 결론적으로 반도체 기술은 인공지능 로봇 방향으로 인해서 원칩화가 어, 진행이 되고요 새로운 뉴메모리와 같은 제품 출현으로 통합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요 인간의 뇌를 닮아 가야지 뉴로 시냅틱스 기술로 인간의 뇌를 닮은 반도체 개발이 진행된다 라는 거죠 자 반도체 하면 생각나는 법칙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무어의 법칙입니다 자 무어의 법칙은 1965년도 자, 여기 무어라고 있습니다. 자, 무어는, 자, 인텔의 창시자구요. 인텔의 창시자고, 1965년도, 자, 무어가, 인텔의 창시자, 무어가, 음, 일렉트로닉, 일렉트로닉스지에 실린 논문에서 비롯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는요, 반도체 IC가, 발명된 1958년 이후부터 1965년까지 성장 추세를 바탕으로 향후 10년간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가 실제로 예측한 것은 향후 10년간 집적회로의 집적도가 12개월에 두배씩 늘어날 것이다 12개월에 두배씩 늘어난다는 거였는데 당시 인텔 임원인 데이비드 하우스라는 사람이 자, 이것을 일부 수정하면서 어떻게 돼요? 18개월마다 두배씩 증가한다는 법칙이 바로 무어의 법칙입니다 자, 우리 IT 분야에서 엄청 많이, 엄청 많이 등장하는 용어예요 더군다나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더 그렇죠 반도체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18개월마다 200씩 증가한다는 법칙입니다. 자, 여러분들 컴퓨터는요. 컴퓨터는 1세대에서부터 자, 5세대 컴퓨터로 구분이 됩니다. 자, 1세대 컴퓨터는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 징어니악부터 시작하는데요. 자, 애니악을 만들었을 당시에 주요 회로 소자가 진공관이었어요. 진공관. 자, 2세대 컴퓨터는 트랜지스터, TR이라고 부르고요. 3세대 컴퓨터가 바로 IC라고 하는 이런 반도체 칩입니다. 자, 그러면, 자, 오른쪽에 있는 C4004라고 하는 이 모델이 세계 최초의 어, CPU로 적용된 어, 반도체인데요. 여기에 당시 제 기억으로는 자, 이 트랜지스터를 집적해서 여기 안에다 집어 넣은 거예요. 자, 그럼 이 안에 TR이 약 2300개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조그만한 반도체 안에 이런 트랜지스터어 가는 주요 반도체 수자가 압축이 돼서 집적이 돼서 여기에 들어갔다고요 그러면서 데이터 양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집적도가 향상이 되면서 컴퓨터의 동작 속도 제품 기능 등이 함께 개선이 되고요 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자무어의 법칙 반도체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법칙이 바로 무어의 법칙입니다 자 오른쪽 사진 하나 볼까요 자 이거는 2005년도 구요 2014년도입니다 근데 2005년도에 자 메모리 용량 보세요 128MB입니다 자 메가면은 뭐예요 128 곱하기 1 0의 3승 1 0의 6승 이에요 1 0의 6승 자 여기 2014년에는 자 128기가 라고도 있죠 128 곱하기 1 0의몇승 9승 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오면서 엄청나게 데이터 양이 달라졌고요 속도도 많이 개선이 되고요자 이것이 보통 18개월 마다 두 배씩 증가한다. 자, 이것이 무어의 법칙이 되, 되겠습니다. 자, 생각하는 컴퓨팅, 뉴로시네틱스입니다 인간의 뇌 구조를 본뜬 칩을 만들고 있다는 라 거죠. 자, 대표적으로 IBM은 트루노스라고 하는 기술을 개발했구요 자 여기서 뉴로 시냅틱스 라는 구조가 인간의 뇌처럼 정보처리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발표었습니다 현재는요 54억개 트랜지스터를 사용해서 tr 사용해서 100만개 디지털 뉴런과 2억개 디지털 시냅스를 형성해서 뇌 구조를 닮은 칩을 구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인간의 뇌가 있습니다 자이 뇌에 자, 신경세포 우리는 뉴런이라고 하는데 뉴런이 약 천억개 자 뉴런과 뉴런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연결 부위 시냅스가 약 100조개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것을 컴퓨터 반도체로 구현을 하겠다라는 거잖아 현재 트랜지스터 54억개 코어 4096개 자 이것을 사람으로 환산하게 되면 뉴런은 100만개 시냅스 2억 5600만개 사람의 두뇌를 쫓아가려면 아직 멀었다는 라 거죠. 인간의 뇌는 하나의 정보를 처리하는데 여러 개의 뉴런이 나눠서 맡아 처리하고요. 이를 연결하는 시냅스의 연결도 굉장히 가변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시냅스의 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처리하는 정보가 많은 뇌 부분은 시냅스 연결이 늘어나고 아닌 부분은 줄어드는 방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그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인간의 뇌처럼 만든 반도체 뉴로 시냅틱스 칩이 더욱더 구체화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한다는 거죠. 자 그래픽을 분산, 자 그래픽을 분산시키는 그래픽을 분석하기 위한 자 GPU입니다. 자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아, CPU보다는 자, GPU 기술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자 GPU라는 용어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v i d a 라고 하는 NBDA라고 하는 자 지포스라는 이름의 그래픽 카드를 내놓으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이고요자 그럼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과 자 CPU의 큰 차이점은 뭐냐, 뭐냐면 연산 방식이 있습니다 CPU 중앙처리장치는 순차적 연산인 반면에 GPU는 병렬 연산을 하기 때문에 더도 속도가 빠른 거예요자 여러분들 2차선 도로가 빠르세요? 8차선 도로가 빠르세요? 8차선 도로가 빠르잖아 그래서 직렬 연산하고 있는 cpu 보다는 병렬 연산을 지원을 해서 인공지능의 처리 속도를 더 빠르게 하겠다 자그 이외에요 cpu가 순차적 연산인 반면 gpu는 병렬 연산을 진행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cpu는 한두 명의 천재가 특정 문제를 해결한다면 gpu는 100명의 보통 사람이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gpu는 주로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는 화면의 색감을 표현하는데 사용하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cctv 를 통해서 어, 누군지 분석한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려면 앞 전방에 모든 상황을 주시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비주얼 기술로 아, 엔비디아의 GPU가 많이 쓰이고, 아, 쓰이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활용 가치가 높다는 거죠. 엔비디아는 자율주행을 위한 기술들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고요. 엔비디아에서 공개한 드라이브 PX2라고 하는 음, AP인 테크라칩을 두개 탑재하면서 별도의 파스칼, 아키텍처 기반의 DPO 두 개를 탑재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여지는 컴퓨터도 많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컴퓨팅, 수많은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하고 의미 있는 값을 도출해서 그것을 인공지능에게 감독학습, 비감독학습, 강화학습 매 방법에 따라서 학습을 하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성능은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거죠 자 움직이는 컴퓨터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자 미래 사회를 예측합니다 자 자율주행 자동차는 차량의 플랫폼 글로벌 품질을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공지능, 통신 센서 기술 등을 융복합해서 운전자에게 안전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즉 움직이는 컴퓨팅 환경의 가장 최종 목적지라고도 부를 수 있죠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자 지금도 수많은 차량과 도로 복잡에 의해서 도로교통사고의 90% 이상이 운전자의 실수로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고요. 운전미숙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도로교통사고의 90% 이상이 요 실수 또는 운전미숙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경우에는 하루 120여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데 매일매일 한 대의 비행기 추락사고가 나는 것과 같고요. 1년에 360여 대의 비행기 추락사고가 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교통사고로 인해서 불우한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도로교통사고의 90% 이상이라고요. 그 90% 이상이 다 운전자의 실수로 발생이 된다고요. 자 이러한 실수를 자율주행 기술이 널리 보급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인간의 에러를 방지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통해서 발생하는 인명과 재산피해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자 이것이 움직이는 컴퓨팅의 최종 목적지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자, V2X라고 하는 Be High to Everything 자, 자동차와 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차량 간 통신 기술을 통해 추가적인 교통 정보를 사전에 습득해서 운전의 정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일반 자동차가 소프트웨어 기능, 인공지능 기능, 통신 센서 자 이러한 모든 기술들이 자 내장이 되면 공상과학 영화의 무인 자동차가 이제는 많이 보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V 2 X에 비하이클 2자에브리띵의 차량간 통신 기술이 더욱더 확대되겠죠. 차량과 차량 간의 연결 차량과 사물 간의 연결 그쵸 그러니까 내 차를 중심으로 해서 주위에는 모든 디바이스와다 연결이 돼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어 그래서 그 자율 주행 자동차는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뭐 레이더가 레이더를 붙이기도 하고요 뭐 라이더 센서 여러가지 카메라 같은 것들을 장착해서 현재 시험 주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자율주행 자동차의 원리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크게 뭐가 필요합니까? 자, 인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판단해야 되고, 어, 그것을 제어하는 단계를 하게, 제어를 하는 단계가 까지 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어, 물건이 생겼습니다. 인지해야죠. 인지한 다음에 판단을 해서 정지할 건지, 오버라이딩 할건지 결정해야 되잖아 자율주행 역시 인간의 운전과 같은 단계를 거치나 인간의 영역이었던 인지 판단 부분도 자동차에서 진행하는 방식의 자율주행 자동차로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은 크게 인지기술 측위 자 옆에 자 그리고 순간적인 판단 제어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인지는요. 차량 주변 환경인지 기술로 센서를 이용한 주행 환경인지 기술이고요. 어, 자율주행 차량 주변에 존재하는 다양한 대상 물체 및 장애물과의 거리와 크기를 측정해서 상대 거리와 공간정보를 인식하는 기술을 인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측위는 자율주행 차량의 측위를 널리 이용하는 기술로 자 GNSS를 이용하여 다수의 위성을 이용한 항법 시스템을 측위라고 하고요. 판단은 차량의 경로 이토, 이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차량 전방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체와의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공간을 구분하고요. 충돌 없이 목적지로 이동하는 경로를 설정하는 기술을 판단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운전하시면서 많은 판단하잖아요 많은 결정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제어구동은 자율 주행 차량의 모든 운동을 제어를 하게 되겠죠 기존에 인간이 했었던 영역 자 인지영역 판단영역 거기에 따라서 제어하는 영역 자 이것을 이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모두 다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 인지 카메라를 통해서 인지 하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 같은 경우는 GP u 로고 하는 아, 프로세스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자 내가 내 차가 열심히 가고 있는데 옆에 차가 갑자기 이렇게 끼어들었습니다. 신호가 전달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다. 즉위 기술, 인지 기술. 그것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 판단.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 한번 볼까요? 자, 엔비디아에서 만든 칩셋이 유명한 거, 자, 드라이브 PX라는 음,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칩셋입니다. 자, 자율주행 개발 현황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은 자율주행의 둔뇌를 할수 있는 칩셋인데요. 현재 엔비디아에서 개발한 칩셋 드라이브 P x 가 있습니다 자 이거의 경우에는 1 2개 카메라를 비롯해 레이더 초음파 센서 등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겠죠 자 이를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통합하고요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서 차량의 360도 확인은 물론 내 차량을 중심으로 해서 내 주변의 환경을 분석하는 거 촬영하는 거 그러한 역할들을 담당하는 그런, 음, 셋이 드라이브 PX라고요. 자, 차량 주변 상황을 360도 걸쳐서 인식하기 때문에 대량의 그래픽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고요 어, 그다, 그런 것들 때문에 엔비디아에서는 GPU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현재 CPU로는, CPU로는 음, GPU의 성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드라이브 PX는, 자, 사람처럼 심층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자, 구글의 자동차죠? 자, 구글의 자동차, 왜 이모라고 합니다. 왜 이모. 자, 여기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자, 레이더입니다. 360도 방향을 인식하고요. 지도 센서, 카메라의 기능을 이용해서 현재 위치 파악을 하는, 자, 레이더고요 위치 파악하는 레이더. 자,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음. 자, 유연물을 피하는 센서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카메라, 센서를 이용해서 보행자가 나타나든지, 자전거가 나타나든지, 다른 자동차 등이 끼어들거나 할때 인지를 위한, 음. 디바이스가 바로 이 카메라입니다 센서죠 센서 뭐 엔진이 있을 거고요 여기 핸자 앞으로는 핸들과 페달이 없는 내부가 될 테고요 그래서 자이사진의 대표적인 구글의 웨이모라는 자동차인데요 자 구글은 2009년도부터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구글이요 자율주행차 부문에서 성공할,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빅데이터 기술과 구글에서 자체 서비스 중인 구글 맵 구글 어스 등과 같은 GPU 데이터베이스 때문에 구글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구글의 GPS 데이터베이스 기술은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을 실행하면서 실시간으로 수집된 도로 데이터는 추후에 업데이트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시, 시뮬레이션으로 테스, 테스트하는데 쓰인다는 겁니다 구글도 애플도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독일에 있는 bmw 벤츠 자, 자동차 업계에서 자율주행을 연구를 안하는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미래사회가 자율주행 자동차니까요 움직이는 컴퓨팅의 가장 대표가 자동차잖아 물론 이적보행하는 우리 주변에 로봇들도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구글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구글이 자, 무인 자동차를 시연하는 영상입니다. 자, 우리 잠깐 자, 보고 자, 시청하고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ou can roll down your window and order a burrito. Like that. I'm doing very well. How are you today? This is some of the best driving I've ever done. <laughs> You lose your timing in life. Everything takes you much longer. There are some places that you cannot go. There are some things that you really cannot do. Where this would change my life is to give me the independence and the flexibility to go the places I both want to go. 예, 이렇듯 움직이는 컴퓨팅의 대표 자, 자율주행 자동차가 시범 서비스까지 현재 다 끝나고요 자 일부 국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아, 그러한 뉴스들도 많이 공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움직이는 컴퓨팅은 자 지금 우리가 대부분 자 가솔린 휘발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내연기관차를 쓰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내연기관차는 온실가스 공해가 발생하고요. 뭐 급유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행 거리도 별로 좋진 않아요. 1900년도 초반에 뉴욕 시내 거리에는 마차 또는 내연 기관, 내연 기관 자동차가 공존했던 시대입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어때요? 전기차로 전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요 2030년까지 휘발유와 디젤 차량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요 16개 연방이 13년 이내 휘발유와 디젤 차량 판매 금지 법안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2050년까지 최대 95%의 배출 감소를 추진할 것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올해죠?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보급을 50만대까지 확대한다고 라 이야기해요 자 노르웨,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02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량을 금지한다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해요 자 이처럼 전기차의 내연기관 대체 본격화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특히 전기차는 엔진과 미션이 없어요.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좋죠.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현하기 위한 컴퓨터나 전자장치, 여러가지 디바이스를 구현하기에도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움직이는 컴퓨팅의 또 하나의 대표주자 무엇입니까 드론입니다 드론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드론은 비행기나 헬리콥터와 유사한 원리로 만들어진 소형 무인 비행체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는 RC라고 하는 라디오 컨트롤러 라디오 컨트롤러에 의해서 뭐 자동차도 움직이고 장난감 자동차 같은 거 있었잖아요. 자 그런 것들과 거의 그냥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무인 비행체. 자 그래서 기존 비행체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자율적 또는 원격 조정을 통해서 무인으로 작동한다라는 거죠. 원격 조정을 통해서 무인으로 작동한다. 어디에 많이 썼을까요 그렇습니다 군사용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전쟁에서도 이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공격용 이에요 자 여기다 미사일 을 하나 탑재해서 gps 찍어주고 어, 그러면 아, 민간인이 있든 적군이 있든 미사일이 발생하면 분명히 피해가 올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론은 드론은 처음 등장한 게1차 세계 대전 때예요. 그러니까 군사용으로 사용했었다고 처음에는. 자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군사용 드론으로 거의 독점으로 독점으로 개발을 해오고 있다가 2007년도 이후에 자 미국의 3D 로보틱스, 자 미국의 니식, 프랑스 페럿 그리고 중국의 DJI 등이 현재는 개인용 상업용 드론을 출시하면서 많이 대중화가 되어 있죠 현재는 군사용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자 민간용으로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드론 어디에 사용할 것 같아요? 드론이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는 분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디어 분야, 스포츠 중계 다큐멘터리 제작 즉 카메라 가 세팅되어 있는 영상 촬영 목적으로 많이 쓰고 있다는 라 거잖아 그 이외에 농업 분야 그쵸? 살충제 살포 작업시자 물류 분야에서도 적용 중입니다 자 물류, 물류 분야의 대표가 뭐예요? 아마존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알리바바 다 쇼핑몰 회사에요 아마존의 경우 에어프레임 이라고 하는 프라임 에어 라고 하는 무인 드론을 이용해서 물건을 주문하면 30분 이내 배송하는 서비스가 진행 중 이구요 알리바바도 마찬가지구요 자 드론의 가치는 점점 커질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평창 올림픽 했을 때, 자 수천 대가 어, 수천 대 드론이 화려한 장식을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드론이 그 드론이 인공지능을 소유하고 있고 자기네 스스로 질서를 지키면서 부여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갑자기 영화가 생각나네요. 스파이더맨 인가요 스파이더맨의 가장 최신 영화 작년에 개봉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수많은 드론이 수많은 드론이 가상현실 화면을 제공해 주는 거 보셨을 겁니다 드론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드론이 나를 쫓아다니고 있다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드론은 군사용으로 사용이 됐지만 현재 드론은 기상관리, 인명구조, 주로 아, 영상촬영. 그런데 미래는 어떻게 돼요? 1인 1 드론으로, 1인 1 드론으로 수많은 분야에서 적용될 거라는 겁니다. 자, 드론은 군사용으로 출발했으나 움직이는 컴퓨팅 환경으로 무인 배송에 아, 더욱더 어, 활용가치가 넓어질 거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장으로 자 그럼 움직이는 컴퓨팅에 무엇이 또 출현해요? 당연히 로봇이 출현하겠죠 자 이런 로봇들이 등장하겠죠 뭐 서비스 로봇 그 보행 보조로봇 물류 이생 로봇 자 지난 시간에 로봇은요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으로 나눠진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산업용 로봇은 자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해주는 로봇이 산업용 로봇 대표적인 게 로봇 팔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주변에 등장하고 있는 로봇들은 다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편의를 도와주는 서비스 로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서비스 로봇을 각 분야별로 나눈 거예요. 그쵸? 자, 얘가 뭐예요? 휴보입니다. 휴보. 얘는 일본 소프트뱅크에서 만든 페퍼죠. 페퍼. 얘는 우리나라 최초의 휴보. 자 휴머노이드 대회에서도 우승한 로봇이에요자이 휴보가 우리나라 2004년 카이스트에서 만들어진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자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41개의 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이 휴보가 41개의 전동기 모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있고요 손가락으로 가이바이보도할수 있습니다. 사람과 브루스라는 춤도 출수 있고요. 손목에 실리는 힘을 감지해서 악수할 때 사람과 악수할 때 적당한 힘으로 위아래 흔들기도 하고요. 정말 인간과 닮은 로봇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아, 본보기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런 뭐 청소기 로봇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물류로봇이죠. 자, 물류로봇의 가장 대표적인 현재 사례는 아마존에서 사용하고 있는 키바라는 아, 물류 로봇이 있습니다. 키바. 자, 아마존에서는 자 물건을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있고요 그것을 물류창고에 가면 키바 라는 로봇에 의해서 자 물류에서 적재를 하거나 물건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배송은 앞에서 보셨던 프라임 에어라고 하는 무인 드론 또는 로봇에 의해서 직접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대의 과학이고 우리 미래의 과학이 어떻게 될 건지 그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차 산업은 모든 기술들이 융복합되어 있다고 라 이야기했죠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빅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사물인터넷 그리고 크라우딩 컴퓨팅이 필요하고요 많은 기술들이 필요하다고요 그것을 융복합해서 자 인위적으로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고 거기에다가 육체가 달리면 로봇이 되는 겁니다 자 로봇이 움직이려면 전동기 모터가 있어야 되고요 수많은 전자제품들이 들어가야 되고 알고리즘화해서 프로그래밍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대로 서비스 목적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러한 로봇들이 이러한 드론과 생각하는 컴퓨팅 움직이는 컴퓨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구현되기 위해서 기술은 점점 소형화 될 거고요 속도는 빨라질 거고요 ICT 기반이 좀더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그런 관련된 뉴스들이 우리 네이버나 각종 수많은 사이트에서 엄청난 자료가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자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가 자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한 기술 변합니다. 기술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자, 우리 미래 사회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그거에 따라서 융복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다양한 뉴스, 뉴스들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도 미리 예측해 볼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